번엔 번 키토리 그대여 응. 왜 그렇게 쳐대보나야 응. 아무 말도 건네주지 않고 응. 나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응. 어. 그대여 응. 왜 그렇게